뭐야? 모아, 와, 이렇게 세워 먹을까? 먹을 수 있어? 열을 수 있어? 열어봐 열어주세요 뿌잉뿌잉 뿌잉뿌잉, 뿌잉뿌잉. 아니, 귀엽게 해야지, 엄마가 뿌잉뿌잉, 뿌잉뿌잉. 꽃받침 꽃받침 아니, 얼굴 얼굴 꽃받침 있잖아 음. 응. 눈 깜빡깜빡 윙크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 어? 음. 사랑의 총알 빵야 빵야 이거 빵야 여기, 여기 날려봐 빠야. 예쁜 표정 볼게요 예쁜가 볼게요 볼게요 어. <웃음> 봐봐 테리는 어디가 제일 이뻐 얼굴. 얼굴이가? 봐봐 가볼게 맞나 눈썹도 가지런하고 눈도 땡글땡글하고 코, 코도 꼬구좀잘 까볼게요 꼬꼬방 잠깐 볼게 이쁜가 코구 들어 보세요 어 초콜릿 아니야 이거 영양제야 초콜릿인 줄 알았어 이거 하나씩 한꺼번에 먹지 말고 맛있어? 아, 맛있어? 음. 사탕 대신 음. 이거 줘야겠다 엄마 하나만 먹어봐야지 엄마는 음. 응. 음. <Riceills> 음, 맛있어 맛있다 응 맛있어 오양제가 자연. 울응 용랑 개응 용랑 개 하루에 음. 두번 우리의 야에이말 응. 어 짱콩이 맛있데 엄마 안콩이 이거 맛 어떡하지? 니 음. 응 언니꺼 응 언니꺼 완안 나온거야? 세 어? 다섯 갠데 이거는 근데 꺼져 응 이거 내꺼? 아니아니 이건 하루 네 개만 이건 언니꺼 하나 둘셋 이게 네 개야 응. 안돼 너몇개 먹었어? 지금 응? 여덟 개 먹었다고? 응 안돼 네 개만 아니에요 <웃음> 맛있어? 맛없어? 맛있어. 야, 야, 어머! 어요 오, 오, 오, 오, <웃음> 오. <맞아요>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> <놀놀놀람> 보여주실 분 아, 네. 오 어머, 어머. 어머 어머. 오 어머 어머. 엄마. 엄마. 엄마 엄마가 내가 될수 없는 엄마. 만큼 올려 봐서 어. 어. 아니, 하나. 어. 아니, 아니 좀 낮게. 예? 어른 정도는 어. 반칙이? 어? 좀더좀게어이 정도 어 오, 우와 다시 다시 해봐요. 아, 왜 그래? 기어어는어 하루 요 <웃음>